얘, 거 엄청 많지. 옛날에는 이렇게 엉덩이도 못 만졌어. 이렇게 옛날에 엉덩이 만지잖아? 그럼 난리 났어. 땅! 이러면서 막 자기 엉덩이, 엉덩이 만진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우리 꽁찌와 나와의 신뢰가 두터워서 이제 내가 좀만지는 거에는 되게 엉덩이를 만지든 꼬리를 만지든 그러려니 하지. 이게 바로 한 3, 2년, 3년째 신뢰를 쌓으면 은할수 있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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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다리 닭다리 같지? 이거 그 뭐라 해야 되지? 자메이카 통닭. 자메이카 통닭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야 자메이카 통닭 한 입만 먹어볼게요. 아, 아, 맛있는 자메이카 통닭이네요. 음, 음, 음.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도냠 도넛? 이거 도냠이에요 약간..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음, 꽁치 꽁치의 인내력은 어디까지인가? 꽁치 한 인내력 테스트. 아주 잘 구워졌네요. 갈색인 거 보니까 갈색을. 아! 이렇게 으르렁거릴 때는 한번 놔두고 아우냠냠냠냠냠 음~ 정말 맛있네요 냄새를 한번 맡아볼까요? 뭐야 뭐야 뭐야 아~ 정말 정말 좋은 냄새가 나네요 아~ 진짜 완전 꼬리꼬리한 냄새 아님 발렌새왜 이러면 네? 오. 아이 그게 귀여워 <웃음> 우리 끈지 이러면 꿈찌는 한 번에 풀리지 나는 꿈찌가 한 번에 풀리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괜찮아 꿈찌는 이렇게 해주면 한 번에 풀리거든 아, 아, 아. 난이 아이를 다루는 법을 알지 이렇게 팔을 두는 건 여기를 긁어 달라는 소리야 아니야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표정이야 즐기고 있는 거라고 꿍찌가 표정이 좀 사이코패스 처럼 좀 표정이 변화가 별로 없긴 한데 굉장히 좋아하는 표정이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아 그래 안 그래? 아 그러냐고 안 그러냐고 아, 저는 꽃집 바래요 저의 발래에서 꼬랑내가 엄청나죠. 근데 자꾸 주인이 맡아서 꼬랑내를 없애버리고 싶어요.